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수산물은 바로 국내산 홍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 택배로 받았는데 이제 꼬물꼬물 잘 살아 있죠 네 보통 홍게 하면 좀 개체가 좀 작은 그런 홍게들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육수를 낸다거나 아니면 라면에 넣는 그런 홍게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하지만 홍게도요 대게처럼 박달홍개라고 하는 1kg가 넘어가는 그런 홍개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무코항에서 이제 받은 건데 무코항에 가면 보통 대게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큰홍개들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정말 크죠. 네, 이건 구입한 거는 제가 이제 밴드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조금 작은 밴드예요. 그 이제 선주분이 하시는 건데 이제 단점이 있다고 하면 이게 조업을 해야지만. 이제 요게 이제 밴드가 가끔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a급 그 홍게 같은 경우는 이제 키로 한 25,000원 선 26,000원 사이제 고정도 그 왔다갔다 하고요 뭐 가격이야 뭐 언제든 이제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제로페이 수산대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대게들도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제 구매할 때 날짜고 이제 최근에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했던 날짜들게 보면은 날짜가 띄엄띄엄 있죠. 그러니까 늘 올라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알림 오면은 그때 이제 필요하면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뭐 이제 무크원 가면은 이제 쉽게 또 구매가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크기가 어,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박달홍게 리뷰한 적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어, 그때랑 좀 비슷한 크기고 이게 왼쪽이 굉장히 작아 보이죠. 사실 작은 크기는 홍게치고 작은 크기는 아닌데 워낙 커다 크다, 크다 보니까 이제 저 정도 합니다. 이런거는 어, 이제 육수나 이제 그런거로 사용을 할거고요 무게를 재봤어요. 제일 큰 건데 이게 지금 이제 1100 나오는 거니까 물기방 1.2 정도 됐을 것같고요 이건 700짜리입니다. 보통 중형 정도 크게 되는 이제 그런 홍게 사이즈였구요 뭐개 손질하는 건 제가 요새 개 영상 많이 올려서 어 다들 아시죠? 입에다가 칼집 언어선 90도로 꺾어주고 이제 핍하고 물하고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어다 닦아주시구요 그 다음에 어 저는 이제 보통 한 3시간 정도 3시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 놓거든요 그럼 이제 물하고 피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빠져요. 그래서 보통 다른 그 새벽에 제가 이제 시장에서 사오는 경우는 저녁 때 먹으니까 또또긴 또 시간 놔두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살려서 놔두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해서 죽여가지고 피를 빼냅니다. 이렇게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밭뒤에 이제 피하고 물하고 엄청 많이 나온 걸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찔 건데요. 찌기 전에 다리 끝을 이번엔 다 잘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러시아 홍게 이제 리뷰하면서 이게 살짝 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거는 혹시 몰라서 다리 끝을 아, 잘랐습니다. 그럼 이제 짱기가 이쪽으로 좀 나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불 이제 끓는 상태에서 이제 시간을 재는 거예요. 2 5분찜 하고 이제 10분 네, 뜸을 들였습니다. 네, 이번에 좀 양이 많아서 큰 들통을 사용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다잘 익었고요. 이제 요거 이제 먹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큰게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끄집어내서 이제 큰 거를 꺼냈어요. 큰 거에 제일 수율이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어느 정도 수율이 될지. 그니까 그때 밴드에서는 이제 처음에 올라왔한 70%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예, 제일 큰 다리예요. 지금 이렇게 살을 좀 이렇게 빼보려고 해서 양쪽에 꺼커 가고 뺐는데 지금 쑥 빠지는 게 아니라 3분의 2만 나온 겁니다 3분의 1은 저 안쪽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3분의 1 부분 근데 이제 홍게 그 맛은요 대게하고는 조금 달라요 대게는 조금 더 고소한 맛이 강하고요 홍게는 이 단맛이 강합니다 달달한 그런 맛이 있는데, 네, 수율은 괜찮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아, 한 7, 80%? 이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 수율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게한요 정도인데, 어, 그래도 어, 그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집게발인데, 집게발은 뭐 대개는 다 비슷해요. 식감이 조금 이렇게 어, 씹는 맛이 좀 있죠. 그리고 고소한 맛도 강하고요. 이제 또 궁구만 또 장을 또 봐야죠. 장은 녹장인데 뭐 이장 색깔은 뭐 먹는 먹이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이제 못 먹는 이 아가미 다 제거하고요. 네 장이 그래 꽤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얀색 보이죠 이게 지난번 러시아 홍게 리뷰할 때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알 같아요, 어,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납니다. 장은 녹진한 맛이었고요. 이 몸통 수율도 한 70% 한요 정도 어, 됐어요. 몸통 수율도 나쁘지 않고 또 맛도 고소하고 그러니까 다리하고는 조금 맛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또살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요정도 어, 이건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다리마다 약간 그 수율이 조금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거 이제 중간 크기의 약간 그러니까 그 700g 짜리 있잖아요. 이건 좀 수율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큰거 비싼 거 사지 않고 한 중간 정도, 한 1kg 안 되더라도 한 700에서 800 정도 요 정도 사이 되는 거또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제 너무 큰 거보다는 한 고정 중간 사이즈 정도가 되는 게 좋고요. 너무 작은 건 사실 인건비도 안 나와요. 먹는 게 너무 많이 이제 손이 많이 가니까 이제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요것도 살이 괜찮은 편 이었는데 이제 좀 귀찮죠 그리고 이제 껍데기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약간 구매할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렴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살은 잘차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라면 제가 끓였는데 요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한번 올려 드릴 거예요 이제 홍게라면 여기에다가 제가 어떤 소스를 넣는데 그거 하나만 넣으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짤막한 영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홍게 영상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국산 홍게도 굉장히 이렇게 박달홍게라 그래서 큰 홍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치 작은 것들 많이 있는데 한, 제가 볼 때는 그냥 쪄먹는 거는 한 700에서 800 정도 되는 거, 이제 그 정도로 해서 한번 골라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경험 삼아서 이제 한번 큰 것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봬요